안녕하십니까 자이언어학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입니다 인터넷에서 코골이 방지 제품을 한번 검색해 보면 수천 개의 상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품마다 특성들이 있고요 자기한테 잘 맞는 경우에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게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골이 방지용품 중에 스프레이 코에다 칙 뿌리는 거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코에다가 넣고 대부분의 스프레이 종류들에 보면 코 내부 점막을 수축시켜주는 즉그 수렴 효과가 있어서요 코가 막힌 현상들 부어있다거나 늘어진 경우에 살짝 당겨줘서 이 틈을 살짝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뭐 그냥 경미할 때 한번 써볼 만한 제품이기도 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잠을 자기 직전에 그래서 코가 음, 숨 쉬는 게좀 원활해졌다 그때 이제 잠을 자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요 임시방편으로 쓸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입이 벌어지지 않으면 턱이 처지지 않기 때문에 입이 벌어져서 생기는 코골이 예방에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입은꽉 괴물고 있으면 턱관절에 상당히 무리가 가거든요 그걸 밤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장시간을 쓰면은 턱에 무리가 상당히 갈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코가 막힌 사람들이 입으로 숨을 못 쉬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서 잠들기가 되게 힘들겠죠 단순하게 자꾸 입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쓰는 거지 이거는 장기간 또는 장시간 쓸수 있는 제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져서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또 테이핑 방법이 있습니다 테이프 종류는 이 접착제 성분에 의해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하고 로션 같은 걸 바른 경우에는 잘 떨어지죠 밴드보다는 테이프가 차라리 턱관절에 무리를 덜 가게 하기 때문에 입 벌림 방지로 해서 뭔가 시도해 보신다면 테이핑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그 방법은 저희 유튜브 입 벌림 방지 테이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한 번씩 사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안에 직접 끼워서 비강을 넓혀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껍에다 쏙 끼워주면 숨쉬는 게 금세 편해지거든요 또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돼서 에다 이렇게 꽂아주는 제품도 있고 각 제품들마다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잘 빠지지 않아야 되고 착용했을 때 통증이 없어야 되고요 코로 들어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면 당연히 호흡량이 늘어나니까 단순한 코막힘으로 생긴 코골이에는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이 코막힘, 혀, 턱 또는 비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복합적인 경우가 많은데 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보다 효과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코골이 방지 제품 중에 어 유난히 눈에 띄는 게또 베개 종류죠 코골이 방지 베개라고 하는 설명으로 나오는 베개들이 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코골이 방지 베개는 없다 코골이를 베개로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베개로 인해서 코골이가 더 심해질 수는 있어요. 이유는 너무 높으면 기도가 꺾이고 또 너무 이렇게 제껴지면 입이 벌어져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나에게 맞춰준 베개라면 기존의 잘못된 베개보다 코골이가 줄어드는 현상은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인 코골이를 베개 하나만으로 고칠 수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입이 벌어지지 않고 기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경추 위치가 제대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